여긴 어디지? 뭐? 여긴 지옥이야. 지옥이라고요? 저또 지옥에 왔어요? 그래, 또 지옥에 왔다. 왜요? 왜요? 저 잘못한 음...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말해줄까? 뭔데요? 뭔데요? 친구 뒤에서 욕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귀신인 척 뒤에서 속였지? 아니, 그건 장난인데. 뭐? 어. 장난은 친구가 재밌어하는 선에서 치는 게 장난이야. 너가한 거는 괴롭히는 거고. 정말이지 지켜보겠어? 그럼 저희제 다시 가도 돼요? 그건 아니지 지옥 말랑이 거래에 가라 지옥 말랑이 거래? 여기가 지옥 말랑이 거래 현장인가? 어, 여기가 어디지? 어, 남반장? 어? 양갈래? 너도 말랑이 거래 현장 요냐 어, 나도 말랑이 거래 현장 왔는데 응. 근데 넌 어디야? 난... 창피난 지옥인데 에 어쩌다 지옥이 갔어? 그게... 너 말랑이 많이 가져왔어? 어... 여기 천국 문방구 갔는데 신기하고 멋진 말랑이랑 파비트이 많더라고 그래서 잔뜩 들고 왔지 오! 정매 부럽다! 나도 꼭 나중에 천국말랑이 거래 갈 거야 응. 그럼 해볼까?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어? 세계지도 파이 우와! 신기하다! 천국에는 응. 이런 교육적인 팝이 많더라고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응 이거랑? 전 이거요 어? 기타 파이우 오! 기타 파이시다 어때? 승인? 좋네 그래 승인 승인! 오, 오, 이거는 기타 뭐야야이 너무 귀엽다. 판자아너 기타 칠줄 알잖아. 응. 오, 기타 막 이렇게 응. 어? <웃음>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난다. 우와! 아 천국에 보니까 기타 파비스에서도 기타 소리가 나는구나. <웃음> 와 신기하다. 와 역시 판장이는 맞죠. 뭐야? 다 분리되었잖아? 퍼즐을 맞춰야 되잖아? 아, 어, 뭐야.. 어, 어렵잖아.. 어렵 아파.. 오.. 내가 도와줄까? 어.. 환장아.. 어. 이런 건그렇게 어렵지 않아? 에이, 이게 여기랬지어 다음 찧던... 이렇게 될거 같고 히! 다 됐네! <웃음> 어? 뭐야! 또 분리됐잖아! 지옥에 가면 계속 분리되는 밥이신가봐 어? 그런가 보네! 평생 아... 맞춰야 돼! 난감하네 응! 음, 다음은 난 별로 낼게 없는데 조금 평범하지만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 하하 아, 나저거 집에 하나 있는데 좋아요 전는 그럼 이거 어? 하트 팝이시다 반장이가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어, 승인 승인 승인 하하 <웃음> 어? 뭐야 뭐야 파비스로 변했잖아. 오 이거 멋지다. 아, 우와 이거 이렇게 분리된다 대박. 천국에서 파비스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나봐. 나도 가고 싶다. 뿌 천국 말랑이 거래. 오 이거 재밌는데. 오 이렇게 분리고. 그다음엔 이쪽이 이게 뭐지? 오 재밌잖아. 방송! 어, 고마워 양놀래앗뭘 아,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반장이의 사랑의 크기만큼 어, 뭐야 하트 팝이 작아졌잖아 어, 뭐야 반장이의 사랑이 사실 이만큼이었던 거야 이 기억이 오니까 하트 팝이 작아졌잖아 뿔 깜놀 아. 어, 진정해. 양갈래그 팝잇도 되게 재밌 습니다. 해봐, 어, 이것도 되게 귀엽고 재밌잖아. 어, 재밌어. 재밌지? 그래, 재밌다고. 응, 그래, 인정. 마지막으로 걸어야 할 것은 이거. 요즘 유행인 팝잇 동전지갑. 저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오, 나도 비슷한 거 있어 이거 오 좋아 승인 승인? 응. 아쉬운데 마지막 판이라면서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뿌 아 추가 그래 여러분 저는 이거요 승락시락. 승락 승락 여여여 응? 저건 수박수박이 수박, 야이야야 되나? 저도 추가했어요 추가! 추가! 그럼 전 이거야! 레몬말랑 레몬 좋습니다 승인! 승인! 승인! 와동전파이 이거 귀엽다 이 하나 먹어도 우와! 어머무스 스피노! 나 이거 엄청 받고 싶었던 건데 와오천국오니까 신기한 장난감들이 많아지네 천국 말랑이 거래 대 성공 나도 안에 못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빠가 들었을까요? 어. 이게 뭐야? 아, 바퀴 말리잖아! 오, 뭐야? 뭐라고 다 죽은 거네 으아 지옥말라기 거래우우 와... 지옥 말랑이 싫어! 우와, 안녕, 나는 천안에 사는 송유진아라고 해! 나는 한두 번 오마이비키를 봐! 오마이비키가 너무 좋아! 내가 오마이비키 엔딩송을 피아노로 치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악보를 써줘서 내가 맨날 연습해 그래서 이제 다 연습했어 내 편지 꼭 봐줘 꼭! 꼭 봐줄게요 유진이가 그리고 여기 사진을 붙여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공개할까요? 유진님?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유진, 옥기님! 짠! 아 너무 귀엽죠? 이 사진 제가 맨날 맨날 볼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